달콤살벌 여름특집 그세 번째 시간! 오늘은 각종 영화 속에 등장하는 파격적인 비주얼의 여성분들을 온팡지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개막장급 상판들의 대향연! 과연 어떤 분들이 목을 쭉 빼고 기다리고 계실지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미지의 마을 사일런트 힐. 이곳에는 말 그대로 시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자태의 크리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구역의 공포와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 레드 피라밋, 일명 삼각두를 필두로 애정결핍 크리처 그레이 차일드와 매끈바디 핫바디 암리스맨. 처절함과 비통함에 짜릿한 앙상블이 돋보였던 클리너와 얼굴 빼고 죄단의 이상형이었던 다크 널스 누님들까지 사실 누가 가장 역같이 생겼는지 콕 집어 말하기도 애매할 만큼 비등비등한 쌍판들의 대향연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소개해드릴 이 친구는 한마디로 극혐의 끝판왕이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파지육신 구분 따위는 I don't care 못쓰는 마네킹들의 미친 팝지 팝 등장부터 소름쳐돋게 만드는 괴기스러운 디테일이 몹시도 사랑스럽습니다 극중에서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마네킹으로 만든 뒤 그대로 자신의 몸에 붙여버리는 미친 짓거리를 자행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수줍게 감춰왔던 뽀얀 속살을 냅다 드러내 주시며 관객들의 시각세포를 부셔버리는 화끈한 연출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난리가 브루스 땡기고 아주막 장난 아니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가구들 단단히 하시고요 곧바로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바바야가 슬라브족의 민담과 설화 속에 등장하는 외로운 미친 할머니입니다. 안개가 가득한 다른 차원의 숲속 무려 닭다리가 달려있는 거대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여자치고는 나름 꼼꼼한 편인지 집은 꽤나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평소에는 통 안에 숨어있다가 손님이 오면 짠하고 등장! 마치 지가 산낙지라도 된것 마냥 유연한 몸놀림을 뽐내며 웰컴 투 마이 홈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외모는 일단 호감형은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끔찍하게 못생겼죠 이목구비가 디스코 팡팡 위에서 한 3시간 튕겨진 느낌입니다 다리엔 나무로 된 의족을 차고 있지만 거의 네발로 걸어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하는 짓도 어찌나 흉악스러운지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잡아먹는 등 정말 생긴대로 노는 무시무시한 여인입니다 극중 그녀와 키스를 나누었던 헬보이의 말을 빌려보자면 무려 혓바닥에도 털이 나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상상만 해도 입안이 썩는 느낌입니다 패스해야겠죠? 죽은 친구의 넋을 기린답시고 공동묘지에서 술판을 벌이게 된 3명의 친구들 하지만 무언 삐리그리도 신나게 꽂히셨는지 광란의 댄스 파티까지 벌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의 개념 없는 똘짓거리는 무시무시한 악령들의 저주를 깨우고 마는데요 그 악령들의 중심에는 극악무도한 사이코 도끼 살인마 엠마 웨스트브룩이 있었습니다 엠마 웨스트브로 원래 평범한 음악교사였던 그녀는 남편과의 갑작스런 이혼으로 인해 멘탈이 붕괴 그의 일가족을 도끼로 몰살시키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죽어서 악령이 되었고 아까전에 춤춘 년 놈들 싹다 잡아 조지겠다며 가열차게 부활한 것이었죠. 일단 도끼살리마 출신답게 도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쓰시고요 피지컬도 완전 미쳐갔고 싸움을 겁나게 오질라게 소름끼 치게 잘합니다 거기에다 변신 합체는 기본이고 거대화까지 장렬 블록버스터 뺀치는 자동차 추격전까지 연출해 주셨는데요 심지어는 음악 교사 출신답게 피아노도 기가 막히게 잘침 암튼 귀신과 살인마의 유니크한 조합이 세상 찰지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 였고요 흉학한 면상만큼이나 슈퍼한 활약이 돋보였던 여자 엠마 웨스트 브룩이었습니다 일명 엔지니어라는 이름의 개조인간들이 활개를 치는 금미래의 일본 여기 루카라는 이름을 가진 미모의 폴리스가 엔지니어들을 마구마구 썰어 제끼며 세계 평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러닝타임 내내 흉측하기 짝이 없는 엔지니어들이 등장하고 루카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계속해서 썰어 나가게 되는데요 막판에는 그녀가 속해 있던 도쿄 경찰이 알고보니 아주 썩어빠진 집단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루카와 도쿄 경찰에 최종 결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루카의 앞을 가로막는 최강의 살인병기가 있었으니 말 그대로 온몸이 무기였던 청초한 소녀 죄수 639번이었죠 일단 팔다리에 칼을 받고 있는 충격적인 비주얼이 시선을 강탈합니다. 얼굴엔 가죽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뭔가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옷차림은 그냥. 가벼운 몸놀림을 이용한 회심의 점프 공격, 비보잉을 연상케 하는 현란한 윈드밀 칼부림 등 전반적으로 충격과 공포와 난무하는 아스트라란 액션이 화면 가득 폐기 넘치게 펼쳐집니다. 더불어 관객들의 눈알도 폐기 넘치게 돌아가죠. 가만 보고 있으면 지랄 발광을 해대는 꼬라지가 참으로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가면을 벗은 모습은 뭐랄까... 달라달라달라 a l s t 달라 s t 달라 s t 달라달라달라 stal, 달라 빨간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여인이 시카를 들고 징그럽게 쫓아옵니다 그냥 멀쩡하게 생긴 애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무서운데 이분은 생긴 것부터가 오지게 살벌하죠 너무 무서워져서 나도 모르게 때려 눕힌다 한들 언제 그랬냐는 듯벌떡 일어나 주십니다 만약 힘들게 도망친다 해도 보란듯이 앞쪽에 등장 신출하면서도 귀모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보는 이들의 멘탈을 오지게 후려 까주셨는데요 심지어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어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비주얼을 선보이게 됩니다. 시뻘건 원피스에 광년이 산발머리, 세상 후리한 안면 근육을 가진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Oh, my God.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레이먼드 교수는 어느 날 켄다성의 유적지를 발굴하던 도중 죽음의 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플레임은 네클리만악한 엑스모터스 악마의 세계로 통하는 일종의 관문이며 온 바다가 피로 물들여졌을 때그 피를 이용해 악마가 썼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의 책이었죠. 하지만 이를 알리 없었던 레이먼드는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해독하던 중 악마를 깨우는 주문을 낭독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 헨리에타를 잃게 됩니다. 이후 레이먼드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지하실 바닥에 묻게 되었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곳에 애쉬라는 청년이 갇혀버리고 마는데요. 마치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등장신을 선보이는 헨리에타 내 집에 남자가 들어왔다며 요망한 끼를 부려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키스 한번 진하게 해보자며 미친 듯이 들이대는 그녀. 아 정말 보고 있자니 눈이 막 따끔따끔하죠. 이건 뭐 누구든 잡히기만 하면 그대로 관짜고 잡아줘야 될것 같은 사이즈입니다. 게다가 후반부에서는 모가지가 막 늘어나면서 저승텐션의 변신술까지 구사하는데요. 원래부터가 인간이 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거시기가 돋보이는 친구였죠. 한편 헨리에타는 애쉬대 이블데드 시즌2에서도 전격 재등장! 한층 업그레이드된 거시기함으로 박살나는 장면들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뭐 이래저래 비주얼로 보나 하는 짓거리로 보나 이블데드 시리즈 최악의 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비주얼 깡패놈들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 애정으로